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형농소입니다 우리가 스윙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백스윙입니다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내려와야 아주 쉽게 스윙을 할 수가 있고 더 편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백스윙이 제대로 올라가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고정을 시켜놓고 무릎을 최대한 고정을 시켜놓고 몸이 회전을 해야 된다 백스윙 때몸의 회전이 부족하지 않게 오른쪽 골반을 열어주면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 자, 두 가지 다 맞는 백스윙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한 백스윙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두 가지를 다 살려서 백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골프 레슨을 받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하체를 무릎을 허리를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어깨를 회전시켜서 어깨 회전량과 허리 회전량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바로 엑스터죠 몸에 꼬임을 만들어내서 그 꼬임으로 공을 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뭐 물론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상적인 백스윙 방법이죠 몸이 최대한 꼬여지게 만든 상태에서 꼬임을 풀어주면서 공을 치면 너무나 쉽게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번 아이언이 편하게 캐리가 170m까지 가게 되죠 자 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은 무엇이냐 몸에 꼬여짐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이 잘못 풀어지게 된다면 방향의 미스, 그것도 강한 힘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방향의 미스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이 유연하지 않은데 몸을 꼬우려니까 하체, 골반, 허리까지는 고정시켜놓고 어깨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몸이 유연하지 않다 보니까 어깨가 회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클럽을 들어올리게 되면서 몸이 뒤집어지는 오버스윙과 리버스 피봇 동작이 굉장히 수월하게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많은 파워를 가져가는 대신에 약간의 방향에 대한 미스와 몸이 뒤집어지는 리버스 피벗에 대한 유연성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요즘에는 백스윙 때 허리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쪽 골반이 뒤로 쭉 빠져주면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반이 뒤로 빠져주니까 버텨주는 아래 힘이 없게 되고 굉장히 수월하게 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깨 회전량이 많아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호임이 많은 스윙은 어깨 회전량이 부족해서 허리 회전량을 잡아서 상하체에 회전의 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인 회전량 자체를 늘려서 반대로 돌아오는 회전에 의해서 공을 치기 위한 스윙 방법인 거죠 오른쪽 골반을 지금처럼 뒤로 빼게 되면 나오는 단점은 첫 번째, 오른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체중이 지나치게 뒤로 쏠리게 되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거나 골반이 빠지면서 오른 무릎을 잘 잡혀있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무릎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려오면서 축이 무너지는 그래서 다운스윙 때 다시 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을 쳐야 돼요. 요 그런 번거로운 동작이 하나가 추가되는 게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죠. 회전량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축의 무너짐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몸이 스위가 된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스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뭐. 있습니다. 비거리를 원한다면 허리를 잡아놓고 좀더 편안한 회전을 원한다면 골반을 빼면서 자 그런데 그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다고 라 하시면 백스윙 때 허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왼무릎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도 좋으니 무릎이 오른쪽으로 딸려오지 않게 왼무릎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면서 내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이 옷의 재봉선 라인을 전체를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골반도 약간의 회전을 하면서 무릎은 잡혀있게 됩니다 무릎을 이렇게 백스윙 때부터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체중을 왼발의 끝쪽으로 보내주면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딸려오지 않고 오른무릎이 펴지면서 몸이 스웨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회전량은 충분한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대신에 이렇게 하신다면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몸이 중앙에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좌우 이동이 없다 보니까 거리가 약간 줄어들 뿐이죠 물론 골반이 빠져주니까 몸의 옆부분이 쭉 빠져주니까 회전량은 충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체중의 좌우 이동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오는 체중 이동 방식은 거리 향상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간만큼 못 들어오면 뒷땅간보보다더 돌아오면 탑볼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내가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리를 어느 정도 보내고 싶다 내가 회전량을 어느 정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은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 무릎을 이용해서 몸이 오른쪽으로 딸려가지 않게 그리고 상체의 재봉선을 이용해서 몸이 충분한 회전을 만들어주게 이렇게 백스윙을 가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힘있는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적당한 포인과 적당한 회전을 가져가니까 큰 리스크 없이 다운 스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볼이 좀더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 자연스럽게 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무릎을 이용해서 체중의 위치를 더 왼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셋업을 접어놨을 때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면서 오른쪽 재공선을 열어준다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은 축과 필요한 회전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스윙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안정감 있게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백스윙 방법에서 내가 더 많은 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럼 하체를 좀더 고정 내가 조금 더 편한 안 회전을 만들어내서 편한 안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골반을 조금 더 빼주면서 대신에 나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기가 싫다 나는 조금 더 꼬임도 있으면서 회전도 편하게 안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왼무릎으로 몸의 위치를 고정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를 이용해서 몸을 열어준 이런 백스윙 방법으로 백스윙을 만드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백스윙의 장단점과 그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합쳐놓은 다른 백스윙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영몬 프로였습니다